드라바이에요. 오늘은 표창으로도 쓸수 있고 팽이로도 쓸수 있는 표창 팽이를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이 표창 팽이를 접기 위해서는 색종이가 표창을 만들 색종이 두 장과 손잡이와 축 부분을 만들 색종이가 필요한데 축 부분을 만들 색종이는 작은 조각이면 돼요 먼 표창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표창을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둘기 하나를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펼쳐서 다시 중심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맞춰서 바늘 접어준 후 접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늘 접은 후에 펼쳐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, 이거를 표창은 날 부분이 반대가 되게 접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접었다면 은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방향이니까 밑부분은 반대 색은 또 요거에 반대. 여기서 이게 맞춰서 접어주는데, 색종이 접은 게 두꺼우니까, 살짝 중심보다, 중꽉 맞게보다 약간 떨어뜨렸을 정도 여유있게 접고, 다시 이게 맞춰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에 이렇게 된 부분을 올려놓고 주황색 날을 접어주세요 보고고 여기 사이에 넣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빨간색 날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 모양이 됐죠? 뒤집어서 빨간색도 접어서 주황색 사이에 큰색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. 저는 선 표창이 완성이 되었죠. 이 완성된 표창에 이제 손잡이와 축부분을 달아볼게요. 손잡이 부분 노란색을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친구들이 팽이를 많이 접어봐서 손잡이 만드는 거는 다알 거예요. 그다음에 이 중심점보다 중심점에 맞춰서 접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내려서 접어야 되죠 여유 있게. 4부분을 네 모두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심점보다 내려서 접어 보도록 합시다 만나는게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점에 맞추는게 아니라 내려서 맞춰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.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. 펼쳐서 반대편도 펼쳐서 모서리 부분을 배 모양이 나오죠? 집어, 배 모양. 이렇게. 이렇게. 이 돌아가는 방향으로. 뒤집어서. 이게, 여기가 얇고, 여기가 두꺼워서 접으면은 찢어질 수 있으니까 테이프를. 서 단단하게 만들어줘도 돼요 저는 그냥 해 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준 다음에 손잡이 그럼 이 날개를 한쪽 방향으로 돌려봅시다 여기에 맞게 이쪽에 꽂아지는 방향이 있는 표창 부분으로 이거를 꽂아 주세요. 들어가면서 꽂아 주세요. 음, 네, 꽂고 꽂고 이 고정시키기 위해서 풀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됐니서그 다음에 행이 잘 돌아가게 여기 축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이 손잡이 부분이랑 똑같아요 대각선 접어주고 펼쳐서 대각선 섞어 주고 펼쳐서 중심점 보다 아래, 마 찬가 지로 중심점 보다 아래,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모서리를 잡아 주세요. 방법은 손잡이 부분이랑 똑같은데 사이즈만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, 네. 그래서 이서리로 세워주면은, 에 아까랑 이렇게 세웠으니까, 아까랑 방향이 반대, 뒷면은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니까, 여기도 바닥에 닿아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이 테이프를 붙이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것 같아요. 완성이됐습니다 어? 이리 씁니다. 이리 씁니요이렇게 표창 이리 씁완성 이리 니다이다 이리 씁니다. 이리 씁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